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브이뽀가 어느덧 200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0일 이벤트로 어떤 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이벤트가 종료되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이벤트는 딱 종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해볼만 한데요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하고요 실루나트, 루나트라, 황운현 땅에서 일반 정의 네임드 터치시 나오는 제작지로 아이템으로 타타피의 스킬상자, 강화상자, 생선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 연금술, 이벤트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몽환의 틈을 제외한 모든 몹이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 특수 네임드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킬상자에선 미식가의 도시락 그리고 일반에서 영웅 스킬까지 랜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화상자에선 희귀 주문서 선택 상자 눈부신, 강화, 저주 주문서 상자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눈부신이 붙은 이 강화상자는 희귀 주문서 외에도 축복받은 주문서를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타타피의 생선은 다른 보프 아이템과 중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해당 제작은 6월 9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진표와 우표는 이벤트 출석부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출석부의 마지막 차에는 200일 기념 액티브 선택 희귀 스킬이 들어있으니 꼭 출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을에 이벤트 NPC가 나옵니다 오둔평야와미탱고원에 있는 대도시에서 만날 수 있고요 지역맵의 제일 상단에 북중보양의 타타피를 누르 면 n p c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일에는 n p c 상점에서 200일 기념 선물 상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일 주화를 통해 아이템 수집에서 무게를 챙길 수있고요 200만 골드와 10일간 유지되는 버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0일 기념 패키지도 나왔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26일 다음주화요일까지고요 패키지 중에서 피피바와 도도바 계약서는 영웅 등급 피피바 희귀등급 도도바 확률이 올라간 아이템이고요 링과 뚜야모 계약서는 영웅 등급 링과 희귀등급 뚜야몬 획득이 확률이 상승한 아이템입니다. 라시트와 프론 계약서는 영웅등급 라시트와 희귀등급 프론 획득 확률이 상승한 아이템입니다. 파밀라와 도조설 계약서는 영웅등급 파밀라와 희귀등급 보드 획득 확률이 상승한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이벤트로는 26일날 종료되는 루야모의 골드 상점이 새로운 아이템인 조화 교환이 추가되면서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 7일 출석이 5월 25일날 끝나게 됩니다 카살의 황금 쿠폰이 24일날 끝이 나니까 4주차 쿠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식 카페 스승의 날 댓글 참여 이벤트가 21일날 마감을 하게 됩니다 구글 기프트카드 3만원을 주니깐 꼭 참여해보세요 해당 이벤트의 링크는 더보기란에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와 종료되는 이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